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창업.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처음에 12년도에요. 2012년도에 아는 분이 제안을 했어요. 동업을 한번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어플 쪽 파트를 제가 맡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이제 안 되더라고요. 동업이라는 게. 그래서 의견이 달라서 갈라서가 됐는데, 그때가 12년 12월경이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창업 안대층을 짓는 게 있다고 해서. 그때 찾아봤더니, 그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그 갈라섰지만, 그 아이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어플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플을 개발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직원이 좀 늘어나고 기간이 지나고 또그 외에도 수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일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주업은 프로그램 개발이지만 시각 디자인, 홍보 영상 제작, 또 SNS 마케팅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버스앤버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됐어요. 버스앤버스는 버스하고 버스가 필요한 사람을 임차인 연결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개발을 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게 이제 전화번호 없이 차주, 그러니까 차량이 주차 보면 전화번호가 붙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정보 유출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화번호 없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차주와 호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지콕이라는 제품을 한번 개발했었어요 을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그 충전할 수 있는 커넥터인데 2014년도에 한강펜패턴도 나갔었거든요 이 제품으로 근데 좋은 성과는 얻지 못했는데 아 지금은 그 제품이 양산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양산돼 가지고 국내까지 팔리고 있는 걸 보고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혼자서 시작했어요 혼자 시작했는데 제가 이쪽 전공 분야도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졸업 후에 이제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제가 가진 역량이 아직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꿈이 사업이라는 건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근데 우연찮게 사업을 하게 됐고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하고는 싶은데 능력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필요한 거를 저를 통해서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13년도에는 사관학교에 있는 그한 평짜리 공간, 책상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10평짜리 사무실, 지금은 20평짜리 사무실, 이제 3월 말경에는 48평짜리 사무실로 이사를 할 거예요. 이사 갈때또 다른 회사 대표들이 같이 합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프로그램 팀장으로 들어오고 마케팅 팀장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인건비를 세이브할 수 있고 그분들은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저희도 그만큼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협력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사님과 함께 창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볼까요? 상업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는 아이템은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혼자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산을 하는데 판매를 하는데 협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협업관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유니클롤은 발열 속옷 히트탭, 냉감 속옷 에어리즘, 초경량 패딩, 울트라 라이트 다운 이와 같은 기능성을 강조한 의류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아, 이들은 글로벌 히트 상품은 바로 유니클로가 일본 섬유 업체인 도레이와 함께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과 신제품의 아이디어를 도레이와 함께 함으로써 아주 큰 성공을 본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혼자 시작하시려 하십니까? 큰 힘을 함께 모아가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창업자 여러분과 함께 협력자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과 의의 그리고 협력자 비즈니스 모델 수행을 위한 선행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협력자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수요의 정체, 기업 간의 경쟁 심화, 기술 상향 평준화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기존 기업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 기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어쩌면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협력자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협력자 비즈니스 모델이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된 협력자들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협업하고 이를 통해서 수익과 비용을 산출해서 최종적으로 이윤을 계산하는 과정을 수립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협력 대상자들은 공급자, 구매자, 경쟁자 모두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역량이나 자원이 크게 부족한 예비창업 기업들이 수십 년의 업력과 광범위한 시장 지배력을 갖춘 기존 제조기업들과의 틈바구니를 제치고 어떻게 빠르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2000년대 이래 디지털 인터넷 기반의 산업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는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잘 적응하는 것처럼 어쩌면 과거 아날로그 시대, 고성장 시대에 익숙한 기존 기업보다 디지털 시대, 저성장 시대에 창업, 성장한 이들 신흥 기업들이 매우 신속하게 새로운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들 신흥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제품 개발을 하고 마케팅, 유통 비용들을 낮추면서 제조 및 사업 전반 운영과 관련된 투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협력자 비즈니스 모델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선행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협력자와의 파트너십입니다. 이들 협력자와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시너지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 특히 협력자와의 관련된 정보의 획득을 통해서 이들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건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 요소는 창업 준비 단계에서 고려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협력이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 파트너 기업들이 상호 목표에 따라 조정된 노력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협력적인 거래관계는 서로의 위험과 이익을 공유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면서 독립적인 구매자와 공급자가 서로 의존하고 상호간에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인 생산협력자 비즈니스 모델은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먼저 파악하고 각 요소들에 관련된 외부 기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예로 리엠평의 경우 공장 하나 없이 공급망을 전 세계 49개 약 15,000개 이상의 공급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협업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협업 기업과의 소통을 위한 파트너십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소통을 위해서 산업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요. 특히 산업의 특성이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엮여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품 개발에서는 조합적, 개방적 또는 적응형 R&D를 통해서 개발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부품 조달에 있어서 고정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자 비즈니스 모델의 두 번째 유형인 판매 협력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판매에서 협력자를 통해 새로운 저비용 유통 채널을 개척하는 고효율 마케팅을 구현하거나 저비용 사업체계를 구축해서 기민성과 유연성, 적응성을 높여 시장 입지를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핵심은 다양한 연결, 플랫폼의 등장,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창업 및 사업 운영 비용의 획기적 감소, 글로벌 시장의 실질적 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연결되어져 있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개인들의 입소문 영향력이 커지면서 마켓 및 판매 비용이 줄어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입소문 타겟 마케팅의 발전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대중 광고 매체에 지불되는 막대한 광고 비용을 줄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고 사고 싶은 물건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 별도의 로컬 통망을 구축하는 데 많은 자원을 소모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산 협력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600명 이상의 구매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부품 하나하나마다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기술이나 디자인 못지않게 SCM 즉 공급망 관리를 애플의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논할 때 주로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것은 혁신적 기술이나 디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들 요인 못지않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애플의 SCM 역량입니다. 애플은 연간 1억 대 이상의 아이폰을 생산하기 위해 150개 이상의 공식 협력업체와 수백 개의 비공식 부품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에 이어 SCM의 전문가인 팀쿡이 애플의 CEO가 된 것도 바로 애플이 SCM을 가장 중요한 경쟁 우위 요소 중 하나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팀쿡은 애플에 입사하기 전에 컴펠에서 SCM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1998년에 애플에 입사한 후에도 줄곧 SCM을 관리 애플의 오늘날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왔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판매 협력자 비즈니스 모델의 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켓몬고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입을 얻는 방법 이외에도 기업 간 거래를 통해서 비즈니스적인 매력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포켓몬고의 일본 출시 당시에 맥도날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맥도날드 매장의 짐으로 선정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기업과의 협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맥도날드 측면에서 얻은 직접적인 수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켓몬고가 직접 마케팅하지 않더라도 맥도날드와 같은 협력사가 자사의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홍보함으로써 포켓몬고는 마케팅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판매, 협력, 비즈니스 모델의 두 번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지난 2009년도부터 진도, 발효식품, 강진, 토화젓, 이와 같은 전국 방방곡곡의 숨겨진 먹거리들을 찾아서 그 가치와 이야기를 상품으로 만든 프리미엄 브랜드 명인 명천을 선보였습니다. 이 브랜드 런칭 7년째인 2015년 매출액이 4억에서 70억으로 약 18배 가량 신장되었습니다. 또한 절기와 계절별 매실축제, 술 만들기 등 시즌 테마 행사를 개최하고 원료농산물 산지 방문 등지역과의 연계한 체험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농업의 6차 산업화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따로 구축한다고 라 하면 은 어려운 말 같아요. 제가 어떤 능력이, 마케팅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사업을 하고 나니까 CEO분들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광주광역시에 있는데 광주에서도 2천억 이상 매출하는 분도 매주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중소기업공단 연수원을 통해서 또는 대학교를 통해서 CEO가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소개를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되고 더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항상 맨 앞줄에 앉아 있었거든요 두 번째 수업을 들으니까 그 분들이 먼저 오시더라고요. 넌 되게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신뢰가 쌓이더라고요. 신뢰가 쌓이니까 너한테 한번 일 맡겨볼까? 그렇게 해서 일이 들어오고 마케팅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방법은 없고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진심으로 하니까 진심으로 받은 게 네트워크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창업 준비 단계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왜 필요한지를 학습하였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유행 중에서 가장 많은 형태인 협력자 비즈니스 모델은 협업을 통해 창업자들이 본인의 사업을 수행하면 얻게 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협력자 비즈니스 모델에서 협력자 구조를 또 공급자와 판매자로 구별하고 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급자 네트워크와 판매자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생각해 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산 협력자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와 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예비 창업자들은 산업 내 지명도도 낮고 구매 물량도 작아서 스스로 공급사수를 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을 위해 공급자들을 파악하고 이들과의 협업을 위한 파트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잘 활용만 한다면 경쟁기업이나 손도기업과의 경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검증이 끝난 부품들을 활용한다면 제품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저렴하고 무난한 제품을 빨리 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급자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파악하고 이들과의 협업관계를 파트너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판매 협력자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와 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존 기업들은 많은 고객들에게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의 제품과 브랜드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매스미디어 광고를 통한 푸시형 마케팅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스미디어 광고에서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미식축구 결승전인 슈퍼볼의 광고는 1억 명 가까운 시청자들이 보지만 30초당 평균 광고 비용이 350만 달러 하나로 41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예비 창업자들은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저비용 유통채널을 개척하고 고효율 마케팅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비 창업자 기업들은 판매 협력자와의 협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비 창업자 기업들은 R&D, 조달, 제조, 마케팅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 기업과 차별적인 사업 방식을 통해 규모의 경제 대신 연결의 경제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즉전 세계의 R&D 대행, 제조 대행, 마케팅 플랫폼 등 전문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며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적응하면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니다 있습니다.